자, 다시 녹화합니다 뭐가 또 많이 생겼어 과일재배 음식재배 개척 미션 음식을 먹은 개척자 음식 먹으면 무슨 효과가 있길래? 비교해봐 이거 하게, 해, 그래 설계도 뭐가 많아 아주 많아 왜 자꾸 빡, 빡, 깜짝깜짝거리지, 이거? 죽었어! <웃음> 돌을 여기서 옮기지 말고 돌 찾는 녀석 돌을 아래쪽에다가 아래쪽에서 찾는걸로 음, 영원히 영원히 반복하세요 이거 왜 느낌표 뜨지? 뭐지? 이게 원이 하나 왜또 표시가 되어 있을까? 아, 이게 하나 들어가게 되는구나. 삭제를 하면은, 음, 삭제를 하면은, 하나 바로 제, 배치를 할 수가 있구나. 좋은데? 일단은 개척자 씨앗 디스펜서, 뭐 인큐베이터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와, 왜 이렇게 커? 이 뭐지? 연구 스테이션. 잠깐만, 여 여기다 짓고 싶은데. 저거를 좀 옮겨볼까? 여기다가 통나무 두개 판자 여덟 개 로봇한테 그런 건 그런 건못 시키나 날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거를 보조를 해주는 거야 계속 그런 건안 되겠지? 코딩을 하면 된다고요? <웃음> <웃음> <웃음> 코딩을 못 한다고 내가. 그 일단 연구 스테이션을 아주 짓밟아서 완성시켜버립니다 연구 준비 완료 짜릿한 과학적인 발견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오호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연구가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 필요한 재료와 해체될 해제될 관련 기술 모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레벨 1 기술을 모두 연구할 수 있습니다 도구기술, 저장소기술, 재배기술, 로봇공학기술, 주거지기술, 요리기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있네 와 몇가지 있냐? 레벨 6가지 있네 이거.. 이거.. 로켓은 아니겠지? 로켓일 것같아 직물이랑 옷이 왜 필요하지? 어차피 사람은 나밖에 없는 곳인데? <웃음> 행동탈출 엔딩? 아마도 외딴 행성에 와서 이렇게 개척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로봇을 이용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거 뭐지? 하트같이 생긴 거 개척자 우부 거주민 받는다고 막 그런 건 없어요. 이거 무조건 로봇을 다 계속 만들어서 이거 끝까지 다 연구하는 게 그냥 엔딩인 것 같아요, 이게. 이 5분지, 오븐지, 5분지는 왜 필요한 거야, 이거? 디서가 어디서 이제 할수 있는 거야? 연구하려면은 우부를 여기다 갖다 넣어 버려야 돼. 일단은 요거 기어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봅시다 기어는 또 어디서 아 작업대에서 만들 수 있구나 멈춰버렸어 자네는 자네는 꽃갱이가 없어 자네에게 내 꽃갱이를 하나 주지 이거 꼬깽이가 애들이 다 멈췄어. <웃음> 삐빅 채광이를 따로 빼놔야겠다. 여기 이제 바위가 없으니까. 야, 꽃갱이 내놔! 꽃갱이 내놓으세요. 내놓으시고. 그럼 갑시다 로봇 보쌈하기 자네는 여기서 새로운 미션을 기다리도록 일단은 만들 걸 만들자고 투박한 작업대 이거 그냥 이렇게 겹쳐놓을 걸 그랬나? 그러면 더 음... 일단 여기다 기어 만들자 통나무 두개 나뭇가지? 두개 나뭇가지! 바로 옆에 있죠 짓밟아서 완성을 시켜버리는거지 판자 필요하네 얼마 안 필요하네? 다행이야 마크시스 한번더 움직이자 몇개 필요했지? 하나 필요했구나 이거는 또 상자에다 넣을 수 있고 어... 굳이 상자에다가? 많이 필요하려나 나중에 쓸 때까지? 또 기어 좀 만들자 어... 환자 가져와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기어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열 개만 만들세요 오케이 일단은 씨앗 디펜서 디스펜서 어? 하나 더 필요해 나무 막대 막대 네개 위에 개 난장판인데? <웃음> 혹시 여기도 계절 같은 거 있어서 온 연고 안 해놓으면 얼어죽는다거나 이게 없어요 그런 게 누가 뭐 죽는 게 없어 이건 힐링 게임이기 때문에 <웃음> 그런 게 없습니다 대체적 씨앗? 뭐지 이거? 여기다 심으면 되나? 이거 오... 오이다 써먹는 거지?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에다가 넣는 건가 본데, 네 하드코어 생존 게임은 아니에요. 이 그래픽에 그러면 좀 그러지, <웃음> 그렇죠? 그냥 다이나믹 노드하는 게임이에요. 일단은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 봅시다. 움직이는거 봐 1,2,3,4 이 씨앗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는거 같은데 맞네 게개척 개척자 씨앗을 추가하고 바가 가득 찰 때까지 식품을 공급합니다 여기다가 음식을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 그래서 음식이 필요한 거야? <웃음> 내가 먹는 게 아닌데? 이거 채집 같은 건 어떻게 하는데? 도구 만든 거에 있나? 도구에 없는데 도끼로다가 할수 있나? 도끼로 못 하는데. 뭘로 어떻게 해야 되지? 삽으로 파면 되려나? 삽 깎아오보자. 아, 삽으로 하는 건가 봐. 이름은 어떻게 돼? 어. 베리를? 가져왔는데 일단 넣어보자 <웃음> 뭐지? <웃음> 되게 되게 투박하게 넣어버렸는데?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은 뭐지? 하나밖에 안나왔어 잠깐만 너너 너 뭐지? 안 움직이지? 아, 통나무를 옮기지 않고 있구나. 통나무. 오케이. 야생꽃. 참제비 고깔 어.. 음식을 어떻게 해야되는데 일단 삽으로 여기를한번파볼까 일.. 일반 땅을? 그러면은 그냥 구멍 생기지 않나? 어? 잔디가 파졌어요 어디서 어떻게 자라나? 흙 흙인가 이거 흙에서 자라는 것 같아요. 어 <웃음> 채집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가? 음... 일단은 삽을 들고. 일단 이거 다 파보겠습니다 이 베리같은거는 어떻게 하는거지? 땅판 곳에다가 흙을 파면은 구멍이 생기고, 거기다가 얘네를 넣으면 되는건가? 실험을 한번 해봐야겠어 아, 한번더 파야 되는구나. 꼬르꼬르꼬르꼬르꼬 p 꼬 u 어 점점 이 구멍이 파지는 게 보이죠? 여기도 파자. 요것도 파고 너무 귀찮은데? <웃음> 자, 잠깐만 <웃음> 잠깐만, 너너 너 지금 왜 가만히 있지? 음, 막내였구나 막내 우리 막내 그래서 땅을 땅을 파세요 여기 있는거를 영원히 하세요 근데 삽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삽을 줄게 뭐야 삽 어디갔어? 아, 삽 바로 박살났네? <웃음> 삽을 만들어줘야겠군 삽 받아라! 어? 여기 있잖아 삽 일단 놓고 베리 가져와 봅시다. 구멍 난 곳에다가, 이게 심어지나? 오, 심어진다! 아! 심어진다! 왜 멈췄지? 삽을 찾을 필요가 없어. 뭐가 이상한데 <웃음> 이상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들고 있는 아이템 사용하기. 그래, 다파다 파버려 여기 나무를 또 심어야되는데 안심고있네 도토리가 없어서 안난다 <웃음> 이거 영원히로 바꿔야되네 도토리를 영원히로. 영원히로. 이래야 계속 움직이겠죠? 돌 찾는 녀석. 자네도? 영원인데? 꽉 찼구나. 어차피 꽉 차면은 멈추는데 꽉찰 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음. 일단은 오토너츠를 하나 더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도토리 네놔 도토리! 얘를 사용해서 잔디를 좀 옮기는 걸로 잔 주소 주소서 여기다 버려 아이 레코드를 해야지 <웃음> 잔디 파낸 거 주소 여기다 놔케이발이 영원히 건물 개발에 왜 도토리가 들어가는 거지 <웃음> 난해야죠 아마 엄청 앞서 말했듯이 뭔가 하이테크놀로지 우드펑크 같은 거 친환경적인 아주 하이테크놀로지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게 아닐까 어,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잔디 어디다 사용하는거지? 그리고? 아! 일단은 일단은 여기다가 자네도 우드 펑크에요, 진짜 이거. 어. 자네는 그냥 파면 되고. 나는 여기 있는 거 구멍을 좀 내고. 저 어디 까지 사인 한번 보자？이 농사 를짓는애들도 필요 할것같 은데. 일단은. 잠깐만, 저것 한번 보고 옵시다. 채집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괜히. 투박한 날. 투박한 날은 어, 어떻게 만들어? <웃음> 작업대에 돌 두개 넣으면 된다. 괭이? 괭이? 괭이는 땅을 일구는데 쓰는거죠. 그러면 채집하는거는 낫으로 하는걸까? 아니 저거 스프레 있는 저 베리 같은 거 그냥 손으로 따는 거 아니야? <웃음> 괭이는 땅에 뿌리 캐는 거. 음. 그러면은 낫... 낫을 일단 만들어 볼까요? 낫. 투박한 낫을 일단 만들어 보자. 돌두개 작업대. 아! 근데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음. 그니까 러 삽을 이용해서 이걸 또 파야 되는 거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어... 일단 삽부로두 개씩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파서 <웃음> <웃음> 뭐지 일단 삽 아 이거 일단 만드는 애도 늘려.. 늘려놓을까? 아.. <웃음> 안되겠다 저거 만드는 애도 늘려놔야겠어 이거 계속 계속 모자르네 이게 자꾸 모자르다니까 자, 아, 우리 막내는 이기단이야 이제 <웃음> 이기단 <웃음> 그래서 돌을 가져와요 그리고 넣어요 나무까지 가져와요 가져와서 만들어요 잠깐만 아, 여기 있구나 저거 옮기는 것까지 가능하나? 칸 개수를 한번 보자 아, 이거 누르면 다시 사라지네? 어허 이거한 칸당 1KB니까 집어서 아, 안되네 움직이는 것까지 이게 돼버리네 여기서 그냥 계속 만드는 걸로 하자. 아, 영원히 라고 하면 은 영원히 영원히 그냥 계속 만들어 일단은 횟수로2 0개만들자 도기도 계속 만들 아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왜 그러시죠? 너무나 복잡해 한다고요? <웃음> 뭐야 도토리 옮기던 애어디있어 도토리가 없구나 <웃음> 삽 쌓아지는거 봐 <웃음> 호빵맨 새로운 삽이란다 아, 도끼가 없어서, 도토리가 안 나오는구만. 도끼를 먼저 줘야겠군, 그럼. 그리고, 나도 나무를 좀 캐야겠어. 귀여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큰가 했어, 삽. 삽왜 이렇게 크지? 했더니, 삽이 쌓아지고 있었다. 그러 우주 끝까지 가겠는데? 삽왜 <웃음> 이렇게 큰거야 <웃음> 어삽 너무 큰데? 뭐예요 삽 일자로 그냥 계속 쌓았는데? 이거 한 여기까지 이거 화면 반갈죽 해버리겠는데 그냥? 아 어, 너무나 무서운 곳이여요 세상에 궤도 엘리베이터, 우드 펑크, <웃음> 궤도 엘리베이터도 나무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나무로 만들었는데 불에 타지도 않고 숨도 잘 쉬어지고, 공기청정기도 나오고, <웃음> <웃음> 스택시 스템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겠지. 응, 음, 만능 나무설, 만능입니다. 만능. 아 이거 리코딩을 해야지 아직까지도 익숙해지지가 않네 이거 뭐야 내돌 어디갔어 자 여기서 돌을 가져와 그리고 이걸 넣어 어, 나뭇가지가 없네? 음... <웃음> 누구, 누구 배터리 없어? 잠깐 멈추고 나뭇가지 누가... 누가 가져왔었지? 나뭇가지 가져오던 애가 없네 애들 다 멈췄네? 음... 충전해줘야지 <웃음> 뭐야? <웃음> 너 어딨어? 안 보여? <웃음> 아니, 키가 요만한데,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신 거죠? 굉장하잖아! 우리 채광의 이름을 바꿔서 나무... 나무돌이 나뭇가지 옮기는 작업하자 얼마나? 영원히 구역 가자! <웃음> 이거 무한히 싹 캐는걸? 야, 이거 자강도천인데? 누가 더 <웃음> 누가 누가 먼저 우주를 뚫을 수 있는가? 투박한 삽이 우주 끝까지 갈 것인가? 잔디가 안드로메다까지 갈 것인가? 어? 뭐? <웃음> 물추가하고 나무까지 꺼내서 작업대 이동하고 만들어 어... 20개 나무, 도끼 장인 얘네또 저거 없다가 막 달라고. 와, 무한정 계속해야 되는구만. 얘는 또 꽃갱이 없다 그러고. 꽃갱이는 내가 쟁여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확 쥐어주면 되고. 나무를 이렇게 재배하냐고? 얘네들이 다 나무니까요. <웃음> 나무는 계속 재배해야 돼. 어차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일단은. 사랑 나눔이 2호를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 오, 비도 와이 행성에서 처음 맞아보는 비야 아직도 이렇게 소규모라니 곳을 계속 만들어야겠구만 아니다 여기서 이거 옮겨주는 애를 만들까? 아니야 굳이 저거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충전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방전된 애들 영원히 잠깐만 구역을 최대 영역으로 만들어서 이 정도쯤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사랑 나눔이 투 오케이 이러면은 얘가 벌써 애들 다 충전을 시켜줬죠? 야 나도 도와줄게 엄청 싸워버리자 이거 <웃음> 좋았어요 그리고 오토봇? 오토봇? 오토넛 하나 더 만들자 얘왜안 움직이지? 아 가득 찰 때까지라고 이랬구나 이것도 영원히로 해놔 전시켜주고 하고 왜또 멈췄어? 어 사랑이 어디갔지? 있다. 또 삽이 없대. 삽 가져와라! 얘한테도 삽 지어주고, 나도 삽 주서서, 아니요, 아니요. 어, 삽 질러. 실러 마크2 날 따라 보세요 여기 있는 땅을 파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잠깐만 어... 영원히 영원히 해주시면 됩니다 어, 잠깐만, 저거, 씨앗 심는 것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얘, 얘한테 시키면 되겠다. 씨앗 심는 건 이제. 이를, 여기를 다 개간을 하고, 여기를 다, 저, 블루베를 심어버리자. 자 이제 자네는 어... 어 잠깐만 내 이걸 들고 와야 돼 요것을 파는 걸로 이곳이 북한입니까? <웃음> 북한이라뇨! 북한보다 얼마나 좋은곳이야 여기가 요만큼 영역잡고 영원히 일을 하는거지 영원히 영원히 일을 하는거야 아시겠어요 자 자네는 날 보고 따라해? 여기 구멍이 있으면은 구멍에다가 이걸 심는거지 아시겠어요? 영원히 하세요 이를 영원히 나도 심어야지 잠깐만 범위가 제대로 잡혀있나? 아 이게 이럴줄 알았어 이거 여기다 이렇게 옮겨주고 또 이렇게 옮겨주면 여기 안에서만 타고 하는걸로 재밌고만 자네 이거 구역을 봐야겠어 음, 잘돼있구만 잠깐만 저거 베리가 안나왔는데 저거 <웃음> 야 임마 아니 베리가 나오면 저거 파야지 이보세요아니야아니야 그러지마로 멈춰 멈춰 안돼 멈추시라고요 멈춰 아니 이거 풀숲이 자란 걸게 이 따야 되는데 그거에 없네 일단 자네는 그러면은 이로 와. 일로 와! 가만히 있게. 아,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호박 장물 와, 우부 저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삽으로 하는게 아니네 버섯은 버섯은 이렇게 캐는거고 어 버섯 무더기 버섯도 심어보자 아니 이거 성장 다 한걸로 쳐줘야되는데 그게 안되네? 과일나무 저거 분명히 채집할 수 있는 도구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는걸텐데 어, 뭐야 이거. 그러고 보니까 설명에도 뭘 어떻게 쓰는 건지 잘 얘기를 안 해주네. 요거 투박한 도끼보면 나무를 쓰러뜨리거나 쓰러진 통나무를 잘라서 판자로 판자를 마, 잘라서 막대를 만듭니다 라고 써있는데 투박한 사비는 그냥 투박한 사비라고 써있고 투박한 곡괭이는 투박한 곡괭이라고 써있고 음... 그이거이거이거이거 곡식 어허...라라라라라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 이거? 개척자 에 인큐베이터에 개척자 씨앗 넣으면 개척자가 나오는거야? 뭐야 뭐 필요한거야? 저거 뭐야 곡괭이야? 나무으로는 안 되는데 일단은 요 과일나무를 조팸 해 볼까? 조팸 조팸 했더니 사과나무 나왔어. 사과나무도 심어 보자. 사과나무는 저거 안쳐 주나? 없구나, 미션에 여기다 일단 놓고 버섯 저기 있는 것도 가져오자. 아, 나 삽이 있었구나. 일단 넣을까? 오, 음식 갈아넣었어. 세상에! 뭐야 이게. 개척자에게 음식을 주면 우구를 줍니다. 목미? 개척자 진화. 이건 또 뭐야! 학교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거. 저 아래에서 개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 꼭대기에서 끝납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인가? <웃음> 얘한테 음식 주는 거네? 먹어. 뭐야, 얘. <웃음> 나도 로봇인가 봐. 아닌가? 나는 사람인가? 아닌가? 로봇인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웃음> 이게, 안고 다니는 거야? 아, 얘가 우브를, 우브를 찍 싸버렸네? 이 우브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 어디 갔니? 아닌데? 이거 우그러. 우구르... 밤. 감... 아, 이래서 밥이 필요한 거였구나. 로봇이 먹는 게 아니고 개척자라는 애를. 진화. 음식. 어허콩나무 넣고 아 이렇게? 150개 필요한데 이거! 아, 세상에!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제조해야 되네 그러면은 아니 이거 땅다 판거야? 이렇게 파네? 어. 일단은 여기 있는 거좀 가져올게요 제가 와, 24번이나 저 파는 행위를 해야 돼. <웃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 가져가서 심자. 제작자 개척자, 개척자를 세... 세 마리야, 세 명이야. <웃음> 세 명이나 만들어야 되고? 이거 분명히 보면은 채집한 베리가 써있는데 그러면은 삽으로 파는게 아니고 채집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채집을 어떻게 해야되는거냐고 일단 작업대를 하나 좀 만들어보고 총나무 두개 이거 왜 영원히로 안돼 있지? 나뭇가지? 두개 나뭇가지가 너도 설마 가득 찰 때.. 아.. 이거 다 영원히로 바꿔야 돼왜 멈춰있나 했네 어떻게 채집하는 거지 그러면은? 채집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낫이 필요한 건가? 주거지 기술. 아, 칼, 칼, 망치. 칼이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 칼? 아, 이거 이상한데? 꽃갱이로 갔다 해볼까? 일단 꽃갱이도 아니고 그냥 이건 삽으로 파버리는 건데 베리 찾기 베리 집어들기 아니 이거 체집 어떻게 하는거예요 아이고, 도끼 없어. 애한테 일단 음식을 줘야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수 있는거지? 버섯은 판에서 심는게 맞고 그러면 버섯을 먼저 좀 파서 심어볼까? 얘한테 시켜볼까? 포섯. 해서? 그러면은 버섯 덜 자란 걸 저거 할것 같은데 어?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다 자라면 팔려나? 일단 냅둬볼까? 스푼 저거 칼이 필요할려나? 일단 돌이랑 우브를 저기다가 먹여보야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삽 가져가서 버섯을 좀캐 볼까요? 오 뭐가 많네? 베리가 저렇게 많은 거 보면 분명히 <웃음> 채집하는 게 채집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데? 어, 이거 이상한데? 일단 이거 가져와보자 다 잘하면 알아서 제발 넣어라 아니 파봐라 뭘 이거 뭐야 그림자 <웃음> 그림자 뭐야 에코피아에서 아... 저거 없나? 손에 업그레이드를 들고 아 교육이 있네? 아 뭐야 이거? 음식. 베리. 나무 가지나 돌이끼로 풀 수... 아니 이럴 수가! <웃음> 아! 아. 나무 가지. 나무 가지를 썼으면은 체집을 할수 있었다. <웃음> 아, 아, 아, 그지간네 이거. 야 나무 가지 좀 봐. 두개 갖고 왔어야지. 아.. 그지같은거.. 그거 내놔봐라.. 나뭇가지.. 자날 따라해보세요. 요렇게.. <웃음> 버섯도 되나? 야.. 버섯도 되네.. 아.. 잠깐, 버섯은 파는 것 같은데, 나뭇가지로 아 버섯은 하지 말고 음, 풀숲 때리는 걸로 하자 오케이 아, 잠깐만 구역을 맞춰주시고 <웃음> 거지같네 <않네. 웃음>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 그러면 이거 베리랑 저거랑 다 따로 나야겠네 에이. 쟤또 사비 없대. 응? 뭐야. 아, 저 겹쳐있어. 멍청이들이. 그 빨리 후딱 파고 다른 데로 가라. 아... 이거 겹쳐있는 거 좀, 저거 하는 게좀 그렇네. 이거 땅 개간을 좀 따로따로 해놔야겠는데 우리 삽질러를 하나 더 흙찾기 흙파기 어... 일단은 하나를 더 만듭시다 나 하나 더 만들고. 어, 뭐야 이거 왜 이상하게 됐어? 콩나무. 아, 넣어진 거잖아. 뭔가 깔끔하게 하고싶은데 안되네 <웃음> 안돼버리네아 <웃음> 짜증나 나도 사 하나 들고와서 자 땅을 파는겁니다 파세요 <웃음> 땅 파세요? <웃음> 저거 나무까지 금방 없어지네요 저 갇혀가지고 안 보여! 좀 줘봐라. 이거 좀 파자. 그냥 딱 맞춰버리자, 여기를. 이거 이러고, 요 땅에 떨어진 것들 채집하는 애를 또 만들면 은될것 같아. 계속 만들어야 되네. 계속. 계속. 그 전에 상자를 여기다가 것이 죠. 이가 환자 들 에게 가져와서 여기 다가 담고, 어... 너는 절단 받침대 1 이랑 2 이랑 이게 모르 겠는데, 너는 이걸 만들어 어? 이거 또 만들려다 말았네요 왜 힐링게임인데 고통스럽지? 나누미 어디갔니? 나누미 나누미가 죽었어 충전시켜주고 애들한테 사이랑 토끼 다시 주고 얘네 굶어 죽진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웃음> 자 여기 베리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참 구역을 설정해야죠 최대 영역으로 삽이 없대. 얘는 저거 구멍에다가 넣는 애였잖아? 저기를 좀 깔끔하게 좀 자기 만족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네 다 죽었네요, 또. 저거, 저거, 저거 뭐하려 그랬지? 어, 땅을 파서. 여기는 다 베리로 심고 여기다가는 다 버섯을 심자 얘네 이거 없을때 나뭇가지를 들고오게 만들 수 있나? 이렇게 하는 건가? 맞나? 없다. 없으면은 해야지. 할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거냐? 아니면 원래 없는 거냐 여기에? 아 이거 이거 만약에 도구가 없으면 다시 자기가 가져와서 집게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못하는 거야? 자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구역에서 풀스까지 이동해서 들고있는 아이템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부셔졌을 시 그게 없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은 이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이런건 있는데, 반복을 시키려면은 손이 빌때까지? 손이 빌때까지 시키고 이거를 가져오면 되나? 꺼내기 해서 이걸 또 반복시키는거지 어? 이거 맞나봐! 어? 이거 맞나? 잠깐 일하는 걸한번 끝까지 봐보자 도구 사용하기? 손이 빌때까지 이거 그덩 아까 손에 아무것도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랬.. 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알아서 저기서 꺼내갔어요 방금 어, 이거 다 되는데, 한번 뺏어볼게요. 손에 있는 거 아니? 주면 어떡해? <웃음> 어, 그 와중에 이거 됐네. 아, 과일들을 싸그리자 죽여버린 당신께 이를 수야 함. 모험가, 모 모험가, 모 뺏었어요, 다, 도구를. 오, 된다! 오, 이것도 됐다! 아! 아, 너무나! 넘나... 하는 법을 알았어! <웃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됐어, 됐어! 그럼 뭐, 위에 있는 애들도, 손이 빌 때까지! 손이 빌때까지, 이거 얘네 이제 없잖아요, 이거. 아 얘네 이제 이거, 이거 가져가게끔 하자고. 됐다, 아 손이 빌때까지. 그 다음에, 얘가 흙 파는 애니까, 삽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반복. 영원히 이러면은 알아서 삽까지 이동해서 삽들어서 흙 찾아서 흙까지 이동해서 도구를 사용한다! <웃음> 저렇게 해 주는 거였구나 이거 아까 설명해 준거 같은데 내가 저걸 잘못 들은 거 같아 그리고 아 자, 손이 빌때 까지 한 다음에 어, 투박한 도끼 가져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무한으로 묶어서 영원히 이렇게 하고 얘네도 그 손을 봐줘야 되는데 저거는 참 모르겠다 근데 저 코딩 툴 어디서 만나 했더니 생긴게 요새 애기들 코딩 교육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이와스젠인 <웃음> <요한스센인> 거구나 <웃음> 아 세신해 아시네 벌써 아 이거 시간 훅훅 간다 약간 여기서 어 녹화 중단하고 한 시간씩 찍어야겠다 이거 너무 길다 이거